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위생법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자 열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위에 이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시라고 했냐 하면 은 여기에 연혁을 한번 열어볼게요. 연혁 열면 은 이렇게 이 법의 연혁이 어떻게 된지 식품 위생법 자, 시행이 자, 법률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고 62년 4월 21일에 시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 계속 개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자,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는 이 히스토리입니다.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아니고 앞으로요 예라고 예정. 다시 말해서 2022년 12월 11일에 시행될 식품 예, 위생법 예정 식품 위생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법이 또 하나 예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지금 두 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식품위생법 이거 보고 있다가 12월 11일 그 다음 내년 2023년 1월 1일 되면 은 법이 바뀌어진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고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으로 공부를 하시되 가장 최신 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이상한데 네이버 이런 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법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이 제정하고 이러는 부처가 법제처고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딱 오셔 가지고 최신 법을 꼭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오, 책에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 책에 배운 거는 한달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앱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겠다. 자, 연역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3단 비교 그러는 걸 한번 클릭을 하면은, 자, 3단이 무슨 3단이냐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이 내용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법, 그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일목여연하게 볼수 있도록 3단 비교가 있습니다. 3단 비교를 활용을 하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법에서, 법에서 보시면은 법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에서 뭐쭉 이렇게 나가면서, 자, 집단급식소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자,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의 급식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바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행령에서 제2조의 집단급식소 범위는 이와 같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 규칙에 보시면은 집단급 식소 설치 운영자가 준수해야 될 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이렇게 세세 세 개를 동시에 볼수 있는 3단 비교 활용하세요. 그다음 여기에 3단 비교도 인용 조문 3단 비교도 있고 뭐 위임 조문 3단 비교. 법령 단위 3단 비교. 비교. 자,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재정, 개정, 이유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 앞으로 예정된 법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이와 같이, 계정 이유 나와 있어요. 계정 이유에 보시면은, 뭐, 뭐냐 하면은, 저 현행법 영업자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식품검사 등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영업자가 자가품질 검사를 위탁한 시설에, 시 위탁,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년에 한번 받았는데 이제 매년 1년마다 교육받아라 이 말입니다. 강화됐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을 개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왜 개정을 했는지 재정, 개정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유 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모든 법이 다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헌법 구경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 맞죠? 응?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최상위법, 헌법을 한번 또본 적이 없다. 조금. <웃음> 문제 있지? 맞죠?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 헌법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조 2조는, 1조 2조 헌법, 자, 대한민국 헌법. 자, 1조 2조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은, 자, 유구한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해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자유와 권리에 따른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룡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자 헌법은 국회의결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 제1장 총강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뭐를 통해서 나오냐. 투표를 통해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왜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민주공화국입니다. 뭐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쭉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법 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